반갑습니다 깻잎김치 만드는 쉽고 간단한 꿀팁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먼저 깻잎을 어, 한 아홉 묶음을 깨끗이 씻어 두고요 다진 양파와 다진 대파 그리고 양념으로는 진간장 100cc, 액젓 100cc, 생수 200cc, 다진 마늘 2티, 고추가루열티 땡초청 또는 꿀 2티, 깨 2티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을 씻을 때는요 이걸 너무 다 풀어져서 씻으면 고개다운 거라서 오히려 씻기가 더 힘들고요 이렇게 딱 고개는 채워지고 앞면 뒷면 물이 골고루 다가서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그런 정도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깻잎이 요리는 어, 양념을 너무 작게 이렇게 하다 보면 깻잎이 자칫 시끄럽게 변하기도 해요 그런거 예방하려고 하면 깻잎은 양념을, 제가 오늘 물을 조금 섞어서 양념을 만들고 거기에 촉촉하게 다다기이도록할거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씹는건 여기까지 그리고 깻잎은 일단은 수분을 빼야되니까 이렇게 탈수기에, 야채탈수기에 담고 물을 한번 빼주겠습니다 자 물이 왜만큼다 빠졌죠? 그러면 이제 양념을 해서 바로 하기가 좋게 돼있거든요그까요 물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깻잎 양념을 만듭니다 대파를 하얀 부분만 한대 정도를 넣고요 파을때는 길이로 이렇게 먼저 썰어서 그 다음에 다지면 좀 수월하겠죠? 대파랑 양파랑을 조금 넣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초롱초장도 일주일 동안 먹을 가족들의 반찬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대파를 좀 다져 주고요 대파는 오랫동안 원래 보관했다가 드시려면 필요한 분량만큼을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드시기가 좋습니다 자, 대파 이렇게 적당량 볼에 담아 보겠습니다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하나를 다 자니 조금 많고 어이 양파를 굉장히 얇게 썰어줘야 좋은데 얇게 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는 꼭지 부분 조금 붙여놓고 썰면 썰기가 수월한데 이게 뭐 살림을 제가 매일 야무지게 사는 게 요즘 아니다 보니 꼭지 부분이 상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좀 썰어 보겠습니다. 그냥 다져 놓겠습니다. 어우, 미워서 국물이 날라니다 이렇게 자 양파 이렇게 썰은거 합해 주고요 어, 이제 양념을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양념에 그 깨가 빠졌네요 어, 여기에 어, 양념의 가장 기본은요 여기 진간장입니다 양조간장 양조간장 100mg 이고요 이거는 멸치액젓이에요 그제도에서 이렇게 사들고 온 멸치액젓 100g 동량 그 다음에 어이 깻잎김치를 가장 좀 수월하면서도 맛깔나게 하는 비법이 깻잎과 간장의 동량만큼 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고춧가루나 이런 건 이거는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꼭뭐 정해져 있는 양이 아니라 적당히 농도를 봐가면서 좀더 넣어도 되겠네요 고춧가루 넣어 주시고요 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 에 이거는 제가 담은 땡초청인데요 어, 땡초청이 없으면 뭐 생강청 뭐 이런 각종 청 종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땡초청 좀 넣어 주고요. 그다음 마늘 다진 마늘 마늘은 원래 한 6월달쯤 5월전 6월 마늘 하는 말이 있죠. 6월달쯤에 마늘을 좀 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김치 냉장고 속에 보관을 해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김장철점에 다 꺼내서 갈아가지고 다져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얇게 밀어서 지퍼팩에 넣어서 보관해 가뒀다가 드시면 오랫동안 드시기가 좋거든요 자 여기는 통깨를 제가 조금 넣었습니다 이제 양념은 요걸 가지고 양념을 할 거예요 여기에 아이고 뭐더 넣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넣어도 되는데 어, 아까 간장과 젓갈과 물의 비율만 잘 지키시면 나머지는 하시고 싶은 대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네 그리고 이 깻잎은 장수가 여러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항상 장, 한장 숟가락으로 양념을 바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처럼 뭐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좀 멋지 보면 하나 꿀팁이라 할까요? 꿀팁이 될 만한 게 그냥 이렇게 고무장갑으로 아니 비닐장갑으로 이렇게 바르세요 양념을 두 장씩 깻잎은 앞면, 뒷면 양념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쓱쓱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두 장을 적당히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꼭지를 보통은 이렇게 양념하기 전에 깨끗하게 짧게 잘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만들기가 또좀 불편해요 이렇게 양념할 때는 그냥 깨끗하게 씹기만 해서 꼭지 그대로 저는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잡기 좋아라고 이렇게 쓱쓱 석세권이 있더만요. 깻잎을 <웃음> 숙세권으로 한번 쓱 발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깻잎은 아까 씻을 때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쫙앞 뒷면 수돗물이 골고루 잘 가도록 해가 씻었죠. 그 다음에 양념을 탈수해서 해놓고 양념을 이제 불량만큼 만드시고 양념은 아까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간장 젓갈 그두개 합한 양의 동양의 물을 섞어 주면 깻잎은 수분이 굉장히 나오질 않는 야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물을 조금 보충해 놔주면 촉촉하게 양념 속에 잘 베어 들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바를 때는 숟가락으로 하나하나씩 할게 아니고 이렇게 뭐두 장, 석장 손에 닿는 대로 이렇게 겹쳐서 쓱쓱 밑에 떨어진 것도 훑어서 쓱 <웃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깻잎 뭐한 2, 300장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양념하는 게. 보통은 이거를 젓갈 뭐 간장과 그 젓갈 햄그 양념에다가 깻잎을 또 먼저 재웠다가 그 물을 또 따로 가지고 다른 양념 섞어서 날 셉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천의 반찬 만들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워킹맘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깻잎이 영양가가 꽤 많거든요. 덜게 요리, 원래 깻잎이 들깨 잎이에요. 그렇죠그 덜게 이런 거하고 양념이 좀잘 어울리는데, 우리가 많이 먹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깻잎 김치처럼 반찬처럼 해놔놓고 드시면 두고두고 질리지 않는 또 한국인의 반찬이 되죠. 양념을 그러면 깻잎 몇 장에 양념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안 중요합니다. 적당량의 양념 만들어 놓고, 깻잎 개수 이렇게 되고 발릴 만큼 다 바르시고 마음에 또 넣어 놓으세요 병에 유리병에 깨끗이 잘려놨다가 깻잎만 또 퇴근하는 길에 깻잎 보이면 사과 왔어요 또 장갑 끼고 이렇게 슥슥 바르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바르겠습니다 제가 네 어느새 이렇게 양념을 다 발랐습니다 두 장씩 그냥 슥슥슥쓱땡겨넣으면 금방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 이거를 중요한건 그릇에 담아 두지 마시고 다헹거는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으세요 비닐봉지에 제가 옛날 에 요리수업 할때 별명이 봉다리 여사 였습니다 일명 이렇게 다했니 항염을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고 자 이제 장갑을 놓고게요 이렇게 넣고 숨이 싹다 죽을 때까지 간이 배일 때까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둡니다 그러면 따로 절했다가 하면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깻잎을 떼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펄펄 살아있는 깻잎을 이렇게 양념을 잘 묻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숨을 죽이는 거예요 봉지 안에 담아서 요렇게 해서 어한 10분쯤 있다가 그냥 꽉 묶어서요 10분쯤 이렇게 그냥 두세요 냉장고안에그 다음에 10분 지났죠 다시 요렇게 또한 10분쯤 두세요 그리고 그릇에 옮겨 담으면 너무너무 멋진 이 깻잎 양념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양념 중에 이게 그 땡초청을 제가 한두 숟가락 넣었죠 그 땡초청은 뭐냐면 이렇게 어 요게 땡초청인데요 요렇게 어 요거는 우리가 흔히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 땡초는 야유회 갔다 온다든지 이럴 때왜 보통 한 팩을 사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땡초들을 냉장고 넣어두면 맵기 때문에 다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잘게 다져서 어, 땡초를 그람을 재시고 그 무게랑 설탕이랑 그람을 재되 동량을 버무려서 이렇게 작은 병에 땡초 있는 만큼 넣고 그 위에 술타, 설탕을 어, 입구가 좀더일 만큼 한 20% 정도의 설탕을 더 위에 덮어 두세요 그러니까 설탕 1.2 땡초 1 이런 무게로 해서 1대1로 섞고 어, 0.2에 해당되는 건 위에 입구를 덮어 주는 거예요 병 안에 그렇게 해서 며칠만 지나도 이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는 이렇게 요리할 때 그냥 설탕을 넣지 마시고 이렇게 청종류를 쓰시면 칼칼한 맛도 살리고 이렇게 뭐 각종 이런 반찬 양념이 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닭도리탕 이런 데 쓰셔도 뭐 괜찮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근데 깻잎 김치 만들어야 된다 그냥 꿀 쓰셔도 됩니다 근데 깻잎은 좀 조심하셔야 될게 너무 달면 맛이 없어요 단거는 약간 정도만 감칠맛이 약간 있을 정도로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어, 깻잎 한번 보세요 몇백장될것 같은데 그냥 후다닥 금방 만들어집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